오늘은, 네, 일삼이 뭐, 이거 뭔데 이거? 존나 그래, 오늘은 일삼이 생이. 일 케이크를 만들 겁니다. 나는 니가. 지 가져오지 그어형가져오는데 실수로 이걸로 열었어. 와봐. 와봐. 오호. 저거 뭐 타이어드로인가 이거? 어접비네저것도모르고 아, 촛불이나 꽂아야겠다. 됐다 나사만 빨리와 라삼아 빨리와 빨리 자 빨리 노래 불러줘 끓여도 돼? 어? 끓여도 돼? 뒤지고 싶니? <웃음> 뒤지고 싶니? 심... 자, 빨리 노래 불러줘 빼빼빼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너 불러! 자 빨리! 어, 어디가! 음. <웃음> <웃음> 아 몰라 자 <웃음> 오케이 됐다 턱불을 <웃음> 떼고 자 내가 한쪽각 짜라 혼자 그걸 혼자 다 처먹냐 이 미친새끼야 <웃음> 그걸 혼자 다 처먹냐 이 미친새끼야 그걸 혼자 다 처먹냐 이 <웃음>